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아주아주 아주 쉽게 스튜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볼 건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산세베리아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식물이 뱀가죽처럼 생겨서 어, 영어로는 스네이크 플랜트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아주아주 아주 쉽게 산세베리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만 잘 살려주면 정말 이쁘게 완성이 됩니다 자 먼저 잎사귀를 그려주는데 특이하게 가장자리는 연한 연두색 테두리가 있어요. 그 테두리를 먼저 그려주도록 합니다. 자다 칠해졌으니 물감이 마를 동안 화분을 칠해봅니다.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주려고 좀 톤이 다운된 갈색으로 칠해줍니다. 화분이 마를 동안 잎사귀 안에 색을 칠합니다. 한색으로만 다 칠하면 밋밋하니까 색 변화를 조금씩 해주면서 잎사귀 안쪽 부분을 칠해주도록 하죠. 전체적으로 칠해준 후 화분도 살짝 더 그려줍니다. 자 이제 완성이 됐네요. 자 거기다 왔습니다. 이제부터는 조금만 집중해서 유사를 해주면 됩니다. 자 이런식으로 한땀한땀 한땀 묘사를 해줍니다 완성이 되면 제법 그럴듯하게 보입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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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잎사귀 전체를 이렇게 묘사해주면 거의 완성이죠 어때요? 아주 재미있죠? 정말 간단하게 그린 거지만 집에 놓아두면 분위기가 한결 살아납니다. 오늘도 즐겁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만납시다.